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주산 중급 중급 과정 이라 할수 있는 50으로 넘어가는 수를 연습하겠습니다 숫자 50만으로 볼 때는 간단한 수일 수도 있지만 50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운주법 들이 쉬워진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네 문제를 잘 따라해보세요.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연습을 또 해보세요. 그럼 속도가 빨라지고 자, 주산을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주법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저절로 손에 익숙해져서 저절로 주판알이 움직, 주판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기초를 잘 배워두세요. 자, 오늘 50이 넘어가는 운주법 연습해보겠습니다. 먼저 털고 25, 13, 다음 16이 나와 있죠. 여기 16에서 6을 잘 보세요. 먼저 10을 더하고요. 6을 더할 거예요. 근데 나머지가 1밖에 없네요. 그러니까 앞자리 올리고 여기서 어떻게 올리나 보세요. 40까지 됐으니까 1을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. 살짝 1이 내려왔어요. 5. 1이 내려왔어요. 그 다음 6, 5가 내려왔을 때 머리꼬리 이용해주라 그랬죠. 그래서 이렇게. 자, 보세요. 6에 대한 꼴이 1이었으니까, 요렇게 동시에 움직여주는 거예요. 다음, 더하기, 37, 놓을 거예요. 5밖에 없네요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보수 빼주고,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? 91이 되었어요. 자, 다음, 40, 빼기, 27 할게요. 20, 7, 여기서 빼야 되는데, 뺄 수가 없죠? 뺄수 없을 땐, 더하기랑 반대로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7에 대한 보수 3을 더했어요. 다음 25를 더하겠습니다. 25 손가락 정확히 보세요. 그 다음에 17 보겠습니다. 자,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아 먼저 10을 알겠죠? 10 놓고요. 7을 더해야 되는데 1밖에 안 남았죠? 그럼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 4에서 더꽉 찼으니까 이렇게 네 앞자리 올리고 보수. 빼주고.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? 55. 다음, 63. 빼기 5. 자, 여기 3밖에 없으니까 뺄수 없네요.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, 보수 더하고, 5에 대한 보수. 네. 그 다음에 빼기 19. 잘 보세요. 자, 10을 먼저 빼줄게요. 5에서 1을 빼면 4가 남죠. 네. 그 다음에 9를 빼줘야 되는데 뺄수 없어요.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, 구에 대한 보수 1을 더하고, 앞자리 내리고, 보수 더하고, 네. 그 다음, 18을 할 거예요. 더할수 없죠. 여기 꽉 차서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자, 4에서 하나가 올라가니까 5가 되죠. 보수 빼주고, 8에 대한 보수 2. 그러니까 답이 얼마? 57이 되었습니다. 다음, 55. 빼기 23자 여기서 2의 짝이 나 5의 짝이 나오네요. 2를 빼니까 3이 남죠? 3을 빼니까 또 얼마 남죠? 2가 남죠. 네. 그다음 19 9를 더할 수 없죠. 7밖에 안 남아서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 주고. 조심하세요. 그다음 빼기 17도 해 보겠습니다. 뺄 수. 없. 일단 10을 빼 줘요. 10을 빼 주니까 4가 남죠? 여기 두번 빼줘야 돼요 7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해서 34자 아주 아주 천천히 제가 했습니다 자 친구들 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정확히 기억하고 운주법이 그 전에는 빼기가 한번 나왔다면 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천천히 아주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하세요 어, 처음에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놓으면 은요 오답 나올 수 없어요 자,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숫자만 놓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25 13 15 6, 37, m 91 40 p tea. 엘. 7 u s h i p 엘. s a s 하 i p 55, 63, y E s h i 1 tea. 엘. t o g g 55 빼기 23 더하기 10 9 5 빼기 10 7 1 34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운주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요 문제에 네 문제 제가 길게 내지도 않았네요 4문제 네 나왔으니까 이 문제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.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